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STJ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형도 상당히 센케 중에 하나죠. 별명이 젊은꾼대 이런 거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하는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어른스럽다면 한 번쯤 ESTJ 유형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INFP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ESTJ 유형은 INFP 유형과 알파벳 4글자가 네 몽땅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INFP 유형은 MBT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죠. 심지어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유형도 INF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ESTJ 유형은 어떨까요? 아마도 별 관심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mbti 뿐 아니라 성격이야기 자체도 그게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사람들이 성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 가장 큰게 자기 성격에 대한 고민 때문이거든요 내 성격이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성격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어렵다거나 지금 하는 공부가 적성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게 일이에요. 그렇죠. 돈 벌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나만큼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아, 일은 나랑 잘안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일은 뭐지?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성격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ESTJ 유형은요, 이런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일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일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보통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이런 거 하게 되면 아주 열심히 합니다. 혹은 교회 학생회에서 간부 일을 하거나 청소년 봉사활동 학생 대표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커서 취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일찍 자리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받는 거죠. 이번에 입사한 저 친구 아주 괜찮아.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해. 게다가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뭐 이런 평가 일색이에요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일복 터지는 거죠 엄청 바쁩니다 성격 같은 걸로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성격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자기 업무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총무과 소속이라 직원들 개인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든가 혹은 사업적으로 MBTI 관련 컨텐츠가 전망이 좋다든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계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도 친구나 연인이 이런 걸 좋아해서 들은 풍월로 ESTJ 유형이 그렇다고 재밌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MBTI 자를 열심히 찾아보거나 과몰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회사 일이 없 엄청 많고요 일 끝나고 집에 와도 스케줄이 빡빡해요 운동해야죠 영어 공부해야죠 또 어디 모임 가야죠 한가롭게 그런 거 들여다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일 자체에 관심이 많은 거지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 자체에 빠삭한 사람들이 있고요. 업무는 잘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맥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노하우, 처세술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티제는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거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준 전문가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ESTJ는 실제로 워크홀릭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잘 맞습니다. 일하는게 잘 맞아요. 성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티제는 S J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 S J 그룹 자체가 일라고 친한 성향이 있어요. 에피메테오 스키지를 갖고 있다고 했죠. 책임과 의무를 중요시하고 근면 성실하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라 그랬죠. ESTJ만 그런게 아닙니다. ISTJ, ESFJ, ISFJ 이 사람들도 다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들 생각엔 자기 부서에서 본인이 다 에이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SJ 중에서도 에 t j 가 워크홀릭 성향이 가장 강한거예요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는 에티제와 제 비슷한 유형이 이티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전에 설명한 유형이죠. 이 이티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했죠. 무슨 일을 맡기면 정확하게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에티제는 상사가 지시하면 일단 합니다 못하겠다는 소리를 잘 안해요 그래서 워크홀릭이 되는 거죠. 사실상 혼자서 다쳐낼 수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야근하고 밤새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흘러넘쳐서 타인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 붙이는 거죠. 사수되고 팀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ISTJ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일은 퍼펙트로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불편해하는 편이에요. 남이 뭐 해놓은 거 보면 마음에 안들 때가 많고요. 별로 얽히고 싶어하지 않죠. 근데 e s t j 는 외향형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일시키는 을거 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것도 잘하고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는 편이죠. s t j 는 타고난 일꾼일 뿐 아니라 타고난 잔소리 일꾼이기도 하거든요. 전체 업무를 쪼개서 각 사람한테 분배하고 진행 과정에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지적을 적절히 찔러 넣으면서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ESTJ를 관리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t j 가 개인 업무를 퍼펙트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면, ETJ는 여러 사람이 현실적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ESTJ가 팀장으로 있는 팀은 보통 일복이 터집니다. 성과를 내니까 그쪽으로 일이 계속 몰리는 거죠. 사장이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그 팀원 중엔 힘든 사람이 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회사를 떠날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겁니다. ETJ가 이렇게 일과 친한 이유는 SJ 기질, 즉, 책임감, 의무감이 강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맡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항상 일이 있어요. 그렇죠. 바다못해 어디 놀러 가려고 모여도 일이 생깁니다. 회비 걷고 연락하고 짐 챙기고 운전하고 예약하고 이런 게다 일이잖아요. 에티제는 놀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총무니 회장이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ESTJ는 가만히 있어도 리더가 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책임지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감투 씌워주니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귀찮고 힘든 면도 많죠. 이런 거 시키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e t j 니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야 아무래도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린 이런 거할줄 모르잖아. 단소리는 뭐 아무나 하냐. 그것도 해봤던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러면서 에티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라서 에티제는 놀 때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융의 심리 유형으로 보면 ESTJ는 외향적 사고형입니다. 외향적 사고형은 ESTJ 외에 ENTJ가 있어요. 이두 유형이 16가지 유형 중에 워크홀릭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큰 편이죠.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어서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ENTJ 쪽이 야망이 더큰 편이에요. NT 쪽이죠 프로메테우스 기질. 자기가 가진 이상이나 포부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에티제는 전통주의자예요 SJ들이 그렇죠. 세상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맡은 일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ESTJ 유형이 사회 특히 전통적인 조직사회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간상과 닮은게 아닐까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화가 되면서 MBTI 유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자기 생긴대로 살면서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사회초년병 시절에 고생 좀 하다가 이젠 좀 적응했다 싶었는데 보니까 MBTI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어? 학교 다닐 때 검사했을 땐 이거 아니었는데? 이러는 거죠. 이 방향성이 바로 ESTJ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인 일반 직장에서는 I보다는 e 유형이 M보다는 s 유형이 F보다는 t 유형이 P보다는 j 유형이더잘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은 집! 바뀌니까 밖에서 주로 놀던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더 편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상상력보다는 현실 감각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또 회사 업무라는 게 감정이 불필요할 때도 많죠. 그래서 기계로 계속 대체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거의 모든 직장에서는 정리정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네 가지 특성이 다 있는 유형이 바로 ESTJ 유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직사회에 최적화된 성격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말도 결론부터 먼저 말하죠. 이런 것도 그렇고 맨날 계획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 정리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원래 몸에 배어있는 게 무슨 매뉴얼 같은 사람입니다. 체질이시네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된 분명히 다른 유형, 예를 들면 ISTP 유형이었는데 팀장 되고 난 후에 혹은 임원되고 난 후에 MBTI 검사를 해보니까 ESTJ 유형으로 변신해 있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진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 처음부터 ETJ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엔 사회가 아주 다양해져서 굳이 ESTJ 유형이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근데 정반대인 INFP 유형이 훨씬 더 유리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길을 찾아가는 건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자발적 아싸. 덕후기질의 끝판왕인. INTP, 인팁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